하나님의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기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깊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 갤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 갤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같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복음 선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평탄한 길이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어떤 길이라고요? 네, 평탄한 길이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어, 이 모습은 음, 리브가가 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그 동적인 모습이죠. 어, 그이 노종 그, 에, 에, 그 물을 좀 달라 아, 하는 이 노종. 에, 예, 그, 청대로, 어, 물을 먹, 게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당신의 그열마리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서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것은 노종이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먼저 나서서 급히 물동의 물을 구유에 붓고 또 다시 기르려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낙타를 위하여 열심히 물을 긋는 꾸준히 이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 2 1일절에 보면 이 엘리셀 노종이 그녀를 묵묵히 주목하여 봅니다. 어, 19절과 20절에는 그이 리브가의 음, 행동적인 그 행동적인 모습이 그 계속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이, 이 종이 묵묵히 주목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보세요. 어, 이것이 이그 단어의 그 형태가요. 분사로 되어 있고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왕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인의 태도를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예, 여인은 지금 쉼없이 움직이고 있고, 이 노종 역시도 쉼없이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예, 그, 그, 그러니까 뭘 멸밀히 살피고 있는 거냐면, 종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음, 그, 제가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물을 제게 줄 것이고 그리고 어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열 마리의 이 낙타도 물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임을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만나게 해주신 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본인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한 내용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 여인이 왔다 갔다는 하 모습을 그냥 아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자신의 기도를 헤아리면서 살피는 거예요 아, 기도대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구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그렇게 묵묵히 주목하여 본 이유가 2 1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그 여부 이게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알고자 하더니 알고자라는 것이 야다예요 야다라는 말 알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알미예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알고자 한다는 라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그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 하시는지를 이렇게 기도와 연결하여서 지금 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연결해서. 그냥 어, 아, 전 참, 참 착한 여자네. 아, 부지런하네. 참 배려심이 많네. 그런 것을 살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기도한 것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에, 열 마리의 내 낙타에게 물을. 이건 자신이 기도한 것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지금 살피는 겁니다 어, 여, 그, 이 여인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주목하는 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안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평탄한 길이다 할때이 평탄한 길 하나님께서 주신 평탄한 길에 대한 이 의미가 우리 안에 바르게 해석이 돼야 돼요 평탄한 길이다 어, 별 어려움 없이 손쉽게 그냥 어떤 문제 없이 그게 아니라 꼼꼼히 살피고 또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놓으신 여자, 이삭의 아내, 신복감이었다라고 이게 이제 평탄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12절 한번 우리 그 앞선 12절을 한번 보세요. 종이 무엇을 기도했나 한번 보세요. 12절.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예전 개혁한 글에는 순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음, 여러분 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이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과연 여호와께서 평탄하게 하신 여부가 무엇인지 지금 그것을 살피는 거잖아요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 순조롭게라는 의미 속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허벅지 밑에다가 종의 손을 집어넣어서 맹세를 시켰어요 두 가지를 그죠 어그 반드시 어, 내 고향, 내 혈족, 내친족의 여자여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반드시 예,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 이거, 이거, 이거 맹세 시켰잖아요. 이 맹세가 이루어지고요. 이 맹세한 바가 지켜지고 그리고 아, 아브라함에게 예, 정말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가지고 이 수, 이것을 순조롭게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서 어, 나오는 여인한테 물을 달라 그러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에, 끌고 온열 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다 먹여주는 그 여인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줄 알겠습니다. 이게 순조롭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일은 지금 이 순조롭게라는 이 평탄하게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결정해 놓으신 그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여인을 만난 것인지 여부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되죠 이게 평탄입니다 이게 평탄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에, 에, 그 사실 평탄이라는 것은 되어질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에, 그 정하신 대로 정해, 정하여진 바대로 정, 나타나진 게 평탄이죠. 예, 그러면 운명 아니야? 뭐 그러면 될대로 되라. 어, 뭐 이미 결정된 대로 된 거면 그럼 운명 아니야? 예, 운명이 아니죠. 왜요? 운명에는요 기도가 없어요. 운명과 섭리는 이래서 달라요 여기에는 분명히 그,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어, 제일원인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어, 운명에는 음. 제일 원인이 없어요. 또한 제일 원인자도 없어요. 어, 이 말은 어, 기도가 없는 거죠. 당연히 거기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에 기도한 바가 없고 하나님께 물은 바가 없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되어질대로 되어졌다 이 평탄하다라는 여기에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정하여진 것. 이게 평탄한 길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가볼까요. 이 평탄한 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제1원인자의 뜻이 있고요 그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평탄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그가 하신 일이 뭔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자그 그들을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것 그래서 찾아진 것 이게 평탄이 이루어진 평탄한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예, 흠정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 6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이 우리의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이 우리라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 지금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뭐그 유대인들의 우리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우리 그, 그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니까요. 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내게 있답니다.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다 같이 그들도 들여넣겠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도 내가 어떡 한다고요? 반드시 기필코 틀림없이 데려오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데려오는 그들 안에 그들이 예, 주님의 음성을 예, 듣겠고 예, 들려지게 된다고요. 듣게 하시겠답니다. 어, 그들이 드, 듣는데요. 어, 어, 이, 이 이렇게 그 제일 원인이 있고 원인자가 계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 그에 따른 수고와 애씀과 죽음이 에, 나타난 게 십자가예요. 그게 평탄이라고요. 그 그러니까 평탄한 것은 수고와 애씀과 희생과 그런 것이 없고 아 너무나 쉽게 됐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평탄의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평탄의 개념은요, 제일 원인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거기에 어떠한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더라도 그것을 아낌없이 그 일에 참여하는 것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평탄이에요 요한복음 17장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탄이 이런 겁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온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 나이다 이게 평탄한 길입니다 이 평탄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탄한 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한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종이 그랬어요. 이, 이 종이 이런 말을 통해서 종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예. 틀림없어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렵잖아요. 오히려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 가운데서 이미 정하여 놓으신 그 신부를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신부 데려다 놓고 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 창세전에 아버지의 계획안에 구원하기로 한그 신부, 그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 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저들이 듣고 깨닫고 갖고 그들이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자들 그들을 찾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효력이 발생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반응으로 나타나고 주의 말씀 앞에 살아나는 그, 그 정말 책임을 동반하는 그런 삶으로 불려져 나오죠 이게 평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결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 결혼은 보장이 안 됩니다. 자기 이상형을 만났음에도요, 어, 그 행복한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행복하다면 내가 내, 이, 내 이상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보다는 내 이상형을 만나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행복인가 물어봐야죠 취미생활이 같아서 좀 생각이 같아서 세상 욕심과 정욕을 누리는 것에 같아서 아무 문제가 없고 누리는 행복이라면 생각해 봐야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고 선명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결혼한 모든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자 결혼한 것이 또 결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음에도 그 결혼이 됐어. 응답이 됐어. 그렇다면요 이것이 징계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주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이 주보에 그 우리가 지금 올리고 있는 섭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주에 섭리에 대해서 3번, 4번이 올라갔어요. 오늘 섭리가 5번입니다. 자, 일부러 한건 아니에요. 근데 순서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섭리 5번 한번 보세요. 가장 지혜롭고 공의로우며 은혜로운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 동안 다양한 시험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둠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징계하거나 징계하십니다. 그들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거짓된 욕심대로 어, 하고 응답이라고 고집하는 거죠.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부패성과 기만성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여 이제 이게 섭리의 모습이에요 그들로 겸비하게 하며 또한 그들을 끌어올려 보다 더 자기의 도움을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끊임없이 의존하도록 하고 모든 미래의 범죄 기회를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공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더 깨어있게, 경성하게 만든다. 이게 섭리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평탄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 관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어지는 것이 평탄이에요. 평탄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평탄한 길이신지 여부를 내가 알고자 합니다 하는 주의 백성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주권적 섭리로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묵묵히 주목하여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나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실행되어 져 가는 일에 대하여 들여다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며요. 같이 손잡고 간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바들이 평탄한 길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또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이 놀라운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그래야 인격적이고 관계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십자가를 두셨는지 그 평탄한 길, 그 길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하나님을 네. 알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음, 종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 이 일은요 어, 내가 주의 그 사랑과 성실을 제게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서 오늘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는 이, 이것은요, 하나님의 대해서 알게 됨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해서는 귀신들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한분이심을 믿고 떠드는도다. 하하, 귀신들도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또 성부가 하신 일, 또뭐 성자 성령 교리적으로 뭐 뭐는 어떡하는 이것은요. 지금 종이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또 알아져왔고 지금 알게 된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하는 종의 속에서 그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가진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난 인격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해요. 어, 여기 보면 예, 그 종이 말하고 있는 이십 절에 보면 주의 사랑과 성실을 말할 때이 사랑은 헤세드거든요. 어, 이 헤세드는 예, 그 변함 없는 어, 자비 또는 한양 없는 긍휼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예, 단어를 씁니다. 또 이게 성실이라고 어, 말씀하시는 이 단어는 에메드인데요 이것은 어, 맺으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 믿부심을 말할 때 에, 이 번역은 성실이라고 했는데 에메드예요 에, 그, 에, 우리 흠정에게는 이것을 진리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어떠함, 상대방 내가 사랑하기로 한 상대방의 여부에 따라 내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성실이 아니죠. 변함없는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결정한 자에 대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엮어 매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하기로 다짐한 그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다하신다. 이게 에메데예요. 오늘의 번역은 성실로 했죠.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어,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진짜 우리가 경험하고 어, 인격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아신 자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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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평탄한 길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더 원하는 정말 가증하고 어, 속에 담을 수 없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역겨운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다시 부르심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의 탈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되셔야 했나? 그리고 그분이 신이 왜참 죄가 없으신데 가장 수치와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나? 그리고 조롱과 멸시 속에서 자신의 자신됨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의 고통과 외로움과 버려짐과 그 절망을 감당하셨나. 이 십자가의 길이 평탄한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노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노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평탄한 길이라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면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는 거부해요. 내 안에 이런 삶으로 어 십자가의 길로 내 인생을 끌어 가신다 왜요? 하나님이 아심바되고 자신의 부르심의 뜻대로 불러내시는 자에게 이 십자가의 길로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쉽게 문제없이 아브라함과 한 맹세를 지키김에도 벅찬데 아주 쉽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물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적한 오히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여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부감이라는 것을 여기에 초점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덜 고통스럽고 문제 안 만나고 어려움 없이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건 십자가의 길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었습니까? 그걸,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한 평탄한 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폭풍이 몰아치고 환란이 들이닥치고 어려움이 가중해도 하나님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안에 두셨다는 것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흔드는 삶 십자가의 고난의 삶에 나를 초대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게 갚는 자가 그가 성도예요 문제없는 삶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는 문제없이 살기를 원하고 아니요.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흔들려져야 돼요. 우리의 요람이 흔들려야 돼요. 문제없는 거 여러분 아무 문제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교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아나무인의 아주 볼품없는 그리고 마귀적 귀신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치는 큰 문제들을 만나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거센 폭풍 앞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되고 잠잠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 아는 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무시하면서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러죠. 여기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은요. 어, 감사에서 나옵니다. 어떤 감사였죠. 지금 그 어, 종이 자신의 기도한 바가 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묵묵히 주목하여 살펴봤는데 지금 리부가가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다, 그, 하고서, 그리고 그, 이 종의 관심은 이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이 여인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푼 그 여인이 맞나? 보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해 주신 그 여인, 이삭의 신부가 맞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맹세했던 거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되잖아 친족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물 기르고 낙타 먹이고 하는 것 이것만 보고 아이 됐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주, 종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종은 지금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심 초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23절 보세요 어,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어, 묻죠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말이 있겠죠 누구의 딸인가 아, 정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브라함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런데 보세요,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 나홀이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에요. 그 이것이 예, 바로 그아이 아브라함의 종이 경배하고 찬송했던 것에 대한 근거죠.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어 나오는지 이것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찬송과 경배였어요. 그냥 그냥 그 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감사는요 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절대적인 훈련이에요. 작은 일에 감사 모르면 큰 일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기도와 똑같아요. 평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큰일 터져도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란 우리 섭리라는 단어가 낯설 텐데요. 섭리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권 정한 바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주권, 작정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과정이 그게 섭리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인생 여정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평탄한 길 순적한 길 십자가를 알게 하고 십자가의 삶에 참여하게 하고 십자가를 겪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어, 음, 제일 원인, 그 제일 원인자가 되시는 그 제일 원인. 제이 원인자는 우리 피조물이에요. 제일 원인이 제2 원인의 제두 번째 이 원인의 속성이나 의지나 본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제일 원인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오늘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기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건 전반에 빈틈없으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가 나타나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은 없지만 오늘 종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길에서 인도하여 그 부두엘의 집에 이렇게 종의 집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막그 끌고 간게 아니라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몰랐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이행됐나요? 오늘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나타나지고 종이 그 사실을 오히려 감사하고 만나고 찬송과 경배를 올리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하거나 손상을 입히거나 그리고 제약하거나 그리고 막 우리의 의지를 동원시켜서 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죠. 성도는 기도와 순종과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성도심보가 아니라 도독놈심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근거는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창세 전에 이미 내가 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미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통하여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를 초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을 확인받고 거기서 점검받으면서 십자가의 삶에 자초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제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봅시다. 8장 38절과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요. 자 함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이것을 이것에 이런 하나님의 대해서 아는 것은 이건 귀신도 아는 거예요 이거 귀신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 절대 놓지 않아 그거 알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끊어보려고 애쓰는 게 막입니다 그런데 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탄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생명 앞에 묶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그리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여부를 만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평탄한 길이기를 기도하고 믿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요. 마귀가 두손두발다 듭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마귀로부터 항복도 받아내고 죽어야죠. 그런 멋진 승리의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